안녕하세요. 밀리밀리 김민윤입니다. 네 이번 영상은 슈어베이스 제품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바로 보여드릴게요. 꼭! 제가 이번 영상에서 소개해드릴 슈어베이스 의 제품은 썬베이스, 파운데이션, 쿠션, 그리고 파운데이션 전용 브러쉬 총네가지를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이 제품을 제가 소개를 안해드릴 수가 없어서 이렇게 영상을 남겨봅니다. 우선 슈어베이스는 베이스 메이크업 전문 브랜드이고요. 베이스는 피부가 매일 입는 옷이라는 브랜드 컨셉으로 퍼포먼스, 안전성 모두 최상의 만족감을 약속하는 베이스 전문 브랜드예요. 특히나 클린 뷰티를 선도적으로 전파하는 브랜드이면서 비건 제품이라는 걸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2800여가지의 유해, 의심, 자극 성분을 100% 배제한 EWG 올 그린 등급의 원료의 성분으로 슈어베이스의 제품 철학을 느낄 수가 있어요. 제품 성분은 물론이고요. 전 제품 임상까지 완료를 해서 뭐 안전성, 뭐 성능까지 다 인정을 받았다는 거죠. 저는 이 부분에서 정말 뭔가 신뢰감이 정말 많이 생기더라고요. 심지어 단상자도 이렇게 콩기름으로 인쇄를 했고요 유리 용기를 또 사용을 해서 클린한 지구만들기를 앞장서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먼저 소개해드릴 제품은 바로 썬베이스예요 패키지를 보면 뭔가 유니크하면서 그 인스타 감성을 어, 확 느낄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이 돋보이고요 이렇게 보면 슈어베이스 징크 온리 선베이스라고 적혀져 있는데 UV 차단의 범위가 가장 넓고 피부 진정에 도움을 주는 성분으로 알려진 징크 옥사이드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징크 옥사이드 성분 중에서도 그 라운드 타입과 스틱 타입이 있는데 이두 가지 성분을 배합을 해서 UV 차단을 좀더 촘촘하게 차단해 주면서 이 백탁도 줄였다고 합니다. UVA, UVB, 적외선, 블루라이트까지 4중 차단과 식물 유래 성분으로 실리콘 프리, 프라이머 기능이 가능한 선크림 겸 베이스예요. 피부에도 자극적이지 않아서 좀 안전하게 사용을 할수 있다는 거죠. 제가 이제 이거를 사용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저는 사실 이거를 좀 사용을 해봤는데 제가 좀 좋아하는 타입이에요. 일단 우선 딱손 위에 올렸을 때 제형 자체가 너무 꾸덕하지도 않고 너무 라이트하지 않은 딱 중간 정도의 제형이에요. 톤업이 되면서 이 모공을 살짝 메워주고 겉은 보송한 마무리감을 가지고 있는 타입이에요. 저는 워낙 모공 자체가 좀 넓고 모공 메우기에 정말 진심인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썸베이스인 만큼 이... UV 차단도 해주고 약간 프라이머의 역할도 해주는 것 같아서 너무 좋더라고요. 얼굴에 이렇게 제가 반쪽만 올려보도록 할게요. 제가 여기에서 촬영하는 게 진짜 처음이거든요. 항상 이 촬영하는 곳에서만 촬영을 해서 사실 여기에서 촬영을 하니까 뭔가 코지한 느낌이 드네요. 그러니까 뭔가 딱 올렸을 때 이런 백탁 느낌이 드는 게 아니라 뭔가 뽀얘지는 그런 느낌. 딱 봐도 그렇죠. 여기랑 여기랑 봤을 때 뭔가 뽀해진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마무리감이 진짜 정말 깔끔하게 똑 떨어진다. 약간 우리 선크림이나 이런 거 바르면 화장 밀리고. 끈적끈적거려서 거의 스킵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요거는 딱 요거 바르고 딱 파운데이션이나 쿠션 올려도 괜찮겠다 라고 할 정도로 이 모공을 싹 한번 메워주면서 딱 깔끔하게 떨어지는 마무리감. 이렇게 선 베이스를 발라봤는데 모공도 뭔가 삭 배워주면서 피부가 톤 자체가 뭔가 필터 끼운 그런 것처럼 뭔가 뽀샤시해진 느낌? 제가 파운데이션을 소개를 해드릴 건데 파운데이션도 2,800여가지의 유해, 의심, 자극 성분을 모두 배제한 성분으로만 이루어져 있고요. 파운데이션의 사용감, 그 다음에 표현력, 뭐 이런 거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뭐 SPF 이런 과기능을 과감하게 배제했다고 해요. 정말 역발상 아닙니까? 뭐 약간 뭐내 임무만 하겠다. 다른 거다 빼고 난 내가 하고자 하는 원래 임무만 하겠다. 약간 이런 느낌 아닙니까? 뭔가 철학 자체가 고집스러우면서 뭔가 전문적인 느낌이 들지 않아요? 그래서 좀더 신뢰감이 가더라고요. 제가 하나씩 하나씩 자세하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 제가 파운데이션을 발라볼 텐데 이 파운데이션의 패키지를딱 이렇게 보면 플라스틱이 아닌 유리로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좀더 친환경적인 이런 패키지로 만들어졌다는거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패키지도 이런 유니크한 패키지까지 볼수 있습니다 약간 모양이 살짝 팬티뷰티를 좀더 유니크하게 만든 그런 느낌? 그런 느낌도 들어요 쇼베스 자체는 비건! 화장품이고요. 동물 실험 반대를 하면서 동물성 성분이 들어가지 않은 비건 화장품이에요. 24시간 커버 지속 테스트를 통해서 지속력이 정말 오랫동안 유지된다는 점도 보실 수 있을 거고 그리고 쉐이드 자체가 총 15가지 쉐이드예요 정말 전세계 분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컬러를 신경을 썼다는 거죠 그런 걸 보면 은 정말 성분부터 컬러 쉐이드 그다음에 친환경까지 이런 모든 것들을 생각하는 좀 전문성 있는 브랜드이지 않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듭니다 누디 스테디 파운데이션 세미매트 타입을 얼굴에 올려볼 거예요. 왼쪽은 세미매트 타입, 왼쪽은 글로우 타입을 올려보도록 할게요. 근데 제가 일단은 본품은 요렇게 같은 컬러의 글로우 타입과 세미매트 타입이 있는데 다른 컬러들, 샘플들도 있어서 살짝 살짝 컬러 비교도 좀 해드릴게요. 근데 제일 궁금하셨던 컬러들이 요거 요거 세 가지일 것 같아요. C5, CO, C5, CO, C1, N1 이렇게 되거든요. 이거는 정말 베이지 톤의 라이트한 느낌이고요. 약간 이거는 살짝 쿨톤이 들어간 그런 컬러. 그리고 옐로우 톤에좀더 들어간 그런 뉴트럴 톤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쪽에는 글로우 타입의 컬러를 제가 올려볼게요. 컬러가 조금 더 비슷한지 이렇게 컬러를 딱 비교했을 때 컬러 차이가 거의 없는 거를 이거 빼고는 이렇게 세 가지는 딱 비교했을 때 컬러 차이가 거의 없죠 일단 이제 파운데이션을 이제 얼굴에 올려볼 건데 그 전에 저는 슈어베이스, 썸베이스를 살짝 올려서 위에다가 발라보도록 할게요 페리매트 타입을 올려볼 건데 브러쉬를 사용을 해서 올릴 거예요. 근데 이 브러쉬 자체가 딱 슬림한 딱 가지고 다니기 휴대하기 좋은 사이즈로 딱한뼘도안 되는 사이즈인데 이 모질이 진짜 짱짱하고 되게 부드러워요. 어, 엄청 부드럽고 심지어 이렇게 촘촘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엄청 짱짱해요. 모질이 그리고 요렇게 요렇게 테스트를 해봐도 이 짱짱함이 딱 느껴지면서 부들부들 부드러워요. 그래서 요거 파운데이션 올릴 때이 브러쉬를 사용을 해서 올리면 확실히 이 모공에도 촘촘하게 잘 메워지면서 발리게 되고 확실히 이 지속력도 저는 더 좋더라고요. 이 브러쉬에서 많이 먹는 느낌을 되게 많이 봤잖아요 근데 요거는 파운데이션을 머금었다가 피부에 올릴 때이 머금었던 파운데이션을 탁 미착시켜주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아이 브러쉬가 진짜 많이 먹지 않는구나. 약간 요런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저는. 브러쉬 결이 보이지 않아서 요게 좋더라고요, 저는. 세워서 머공을 메워주고 쓱쓱쓱쓱 올린 다음에 살짝 너무 매트하다 싶으면 여기 브러쉬에 미스트를 살짝, 살짝 이렇게 뿌려가지고 브러쉬의 끝부분을 이렇게 눕적하게 해서 한번더 두들겨서 밀착력을 높이는 거죠. 제가 올린 컬러가 C1 컬러거든요. 옷처럼 되게 툭 걸친 듯한 내추럴한 세미매트 타입의 파운데이션의 느낌을 딱볼수 있어요. 제가 진짜 지금 자연광에 촬영을 하는 건데도 불구하고 그런 결점도 되게 잘안 보이죠. 커버력이 일단 너무 좋고 보통 이런 세미매트 타입 같은 경우에는 좀 무겁거나 약간 좀 매트하다 이런 느낌이 많이 드는데 뭔가 그냥 툭툭 올려놓은 듯한 가벼운 느낌의 파운데이션 느낌을 딱 봐줄 수 있고요. 지금 이렇게 피부 마무리감도 보시게 되면 확실히 깔끔하게 똑 떨어지는 파우더리한 그런 마무리감까지 볼수 있습니다. 자 이제 반대쪽은 글로우 타입을 올려보도록 할게요. 같은 컬러 C1에 글로우 타입을 올려보도록 할게요. 글로우 타입하고 세미매트 타입의 뚜껑을 좀 달리했으면 찾을 때좀더 쉽게 찾을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지금 제가 글로우 타입을 올려 보도록 할게요. 글로우 글로우. 제형 자체도 글로우 글로우예요. 글로우 타입이 진짜 원래는 너무 광채가 많이 나고 약간 오일리해 보이는? 약간 그런 느낌도 많이 드는데 어느 중간 정도의 그 오일리한 감성과 세미 미트한 감성이 딱 중간의 느낌? 이렇게 발라주고 나서 쓱쓱쓱쓱쓱쓱쓱쓱 발볼 음살도 쓱쓱쓱 쭉쭉쭉 올려주세요 사실 여기는 글로우 타입이고, 여기는 셀매트 타입이니까 광채감이 다르긴 해요. 그쵸? 그런데 보통 글로우 타입 같은 경우에는 오일리한 감성이 너무 많아서 또 커버력이 되게 많이 떨어지거든요. 근데 이 파운데이션 자체는 글로우한 감성과 함께 커버력도 되게 높고요. 심지어 이런 글로우한 게 뭔가 진짜 저 오늘 일부러 광채 파운데이션 발랐습니다. 약간 이런 빡빡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냥 내 피부 자체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저 원래 피부 좋아요. 약간 이런 뽐내는 느낌의 그런 파운데이션 마무리감이에요. 어쩔 거야 지금. 이렇게 봐도 광채가 진짜 장난 아니에요. 제 제형 보여드리려고 많이 올렸거든요? 많이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무겁지가 않아. 심지어 이걸로 진짜 톡톡톡톡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마무리감 되게 좋지 않아요? 원래 보통 이렇게 브러쉬하고 퍼프로 톡톡톡톡 많이 올려주는데 이렇게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진짜 마무리감이 너무 좋다는 거. 오, 마무리감이 진짜 좋다. 확실히 이 브러쉬도 진짜 좀잘 신경 써서 정말 잘 만든 것 같아요. 음! 근데 확실히 같은 컬러인데도 불구하고 조금 컬러 차이가 살짝 있어요. 어, 거의 같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살짝 보면 글로우 타입이 조금 더 밝은 느낌이 살짝 듭니다. 제가 여기에서 한번더 제형의 느낌을 더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브러쉬로 컬러를 한번더이 위에 살짝 더 보여드릴게요. 자 아, 이제 쿠션을 소개를 해드릴건데 쿠션은 파운데이션을 사용했던 고객분들이 쿠션을 만들어달라! 라는 이제 요청이 너무 많아서 파운데이션의 장점을 그대로 담아낸게 이 쿠션이라고 해요. 제가 자세하게 하나씩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이제 쿠션을 올려볼건데 쿠션이 저는 글로우 타입과 세미매트 타입 딱 두가지를 보여드릴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저는 이 슈어베이스 단상자에 놀랐는데 보통 우리 이 단상자 보면 위에 이렇게 딱 열어가지고 이렇게 리필 있고 이렇게 본품 있고 이렇게 있는 타입이 그냥 기본적인 타입인데 이 슈어베이스의 단상자는 정말 유니크하고 편리하다 딱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에 푸시 버튼이 있어요. 푸시 미, 슈얼, 푸시 미 라는 단어가 있고 그쫙 누르면 여기에 쿠션에 케이스가 나옵니다. 쿠션이 있죠. 그리고 이렇게 이 디자인 자체의 감성을 너무 잘 살렸어요. 그리고 퍼프도 보면 은 이렇게 위에가 콧볼이나 이런 데잘 바를 수 있도록 뾰족하게 나와 있는 퍼프이고요. 손가락 넣었을 때도 상당히 편안한 게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퍼프 자체가 엄청 쫀쫀하고 일단 조금 두꺼운 느낌? 생각보다? 그리고 딱 끼웠을 때 이런 형태로 볼수 있는 거죠. 저희가 항상 자주 보던 쿠션의 느낌. 저는 컬러가 N1 컬러예요, N1 컬러. N1 컬러고요. 이거는 제가 세미매트 타입을 지금 피부에 올려볼 건데 제가 정말 좋아하는 거 아시죠? 약간 세미매트 타입을 되게 좋아해요. 근데 살짝 광이 나는 세미매트도 좋아하고 완전 세미매트한 것도 좋아하는 타입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세미매트 타입의 쿠션을 올려보도록 할게요. 모공에 진심인 편이기 때문에 살짝살짝 살짝 처음에 바를 때는 밀어서 바르고 톡톡톡 마무리감이 실키하면서도 딱 깔끔하게 마무리되는 그런 느낌의 피부 표현으로 지금 마무리감을 볼 수가 있어요. 논코메도제닉 테스트를 완료해서 검증받은 시, 실리콘 프리로 모공을 막지 않아서 트러블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쿠션이에요. 이런 블랙헤드라든지 화이트헤드 그 다음에 유분밸런스 뭐 이런거에 대해서도 좀더 안전하게 사용을 할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게 24시간 지속 테스트까지 검증 받은 제품이라서 코시국이다 보니까 마스크를 막 내려서 화장을 수정하는 그런 단계를 예전처럼 많이 하진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지속력이 중요한데 베이스 프로프 라고 해도 될 정도로 정말 지속력이 높은 제품이라고 또 해요 이쪽에는 같은 컬러의 글로우 타입을 올려보도록 할게요 이쪽은 지금 세미매트 타입을 올렸고 지금 이쪽에는 글로우 타입 같은 컬러 N1을 올려보도록 할게요 제가 촬영을 하다가 지금 배터리가 중간에 나가가지고 지금 충전하고 다시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데 무너짐이 하나도 없이 그대로 있어요 제가 지금 2시간 정도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수정 안 했거든요? 정말 지속력이 파운데이션만큼 좋은 것 같아요 글로우 타입 올려볼게요 아무래도 겨울 같은 경우에는 약간 약간 살짝 글로우한 걸 발라야지 좀 건조함이 덜하기 때문에 프라이머 자체를 좀 글로우하게 바르고 파운데이션을 세미매트한 타입으로 해서 그렇게 중화를 시키는데 지금 썬베이스 자체가 약간 보송한 타입이기 때문에 지금 요 글로우 타입을 딱 바르면 이 세미매트와 광채감이 살짝 살아나는 그런 느낌의 마무리감을 느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역시나 정말 가볍네요. 정말 가볍고 입자가 정말 곱다? 깔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올리면서 지금 느끼는 건데 이 썸베이스 자체가 좀 보송한 느낌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너무 광채감이 도는 완전 글로우 글로우 느낌보다는 피부결이 되게 좋아보이는 글로우 타입이에요. 여기는 살짝 글로우하면서 피부결이 정말 좋아보이는 그런 타입의 글로우예요. 피부 되게 좋아보인다. 네, 지금까지 슈어베이스 제품을 하나씩 하나씩 소개를 해드려 봤습니다. 제 영상 보시고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